영양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공지 시험직종 영양사 적용기간 2019년도 제43회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직무내용 영양사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이자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 위생을 다루는 보건전문인력임 시험형식객관식 보지선다형 문제수, 배정, 220문제, 딜점, 딜문제, 시험시간 185분 시험과목 분야 영역, 세부영역 1, 영양학 및 생화학 1, 영양학 및 생화학 1, 케어 1. 영양섭취기준, 영양섭취실태, 영양밀도, 영양과 성장, 영양표시,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 2. 탄수화물 영양 1,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2. 혈당조절 3. 탄수화물의 생리적 기능 4. 탄수화물 섭취기준 그번 탄수화물 섭취 관련 문제 5. 식이섬유 3. 탄수화물 대사 1. 해당작용 TCA 회로 전자전달계 5탄당 인산회로 2 포도당 신생 3 글리코겐 대사 4. 지질영양 1. 지질이 소화 흡수 2. 지질이 운반 3. 지질이 생리적 기능 4. 지질 섭취기준 그번 지질 섭취 관련 문제 5. 지질대사 1. 중성지방대사 2. 케톤체대사 3. 콜레스테롤대사 6. 단백질 영양 1. 단백질의 소화, 흡수 2. 단백질의 생리적 기능 3. 단백질의 질평가 4. 단백질 섭취 기준. 그 번, 단백질 섭취 관련 문제. 영양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8대 2. 시험과목 분야 영역 세부 영역 7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1 아미노산의 대사 2 질소 배설 3 핵산 4 단백질 생합성 유전자 발현 5 효소 8 에너지 대사 1 에너지 필요량 2 에너지 섭취 기준 에너지 섭취 관련 문제 3 에너지 대사의 통합적 조절 4 알코올 대사 9 지용성 비타민 1 지용성 비타민 종류 기능 2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대사 3 지용성 비타민 결핍 과잉사, 지용성 비타민의 섭취 기준 그번10 수용성 비타민1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종류 기능2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 대사3 수용성 비타민결핍 과잉사 수용성 비타민의 섭취기준 그번1 다량 1 다량무기질1 다량무기질종류 기능2 다량무기질흡수 대사3 다량무기질결핍 과잉사 다량무기질의 섭취기준 그번 12. 미량무기질 1. 미량무기질 종류 기능 2. 미량무기질의 흡수 대사 3. 미량무기질 결핍 과잉 4. 미량무기질의 섭취기준 그번 13. 수분 1. 수분의 기능 2. 인체수분 균형 필요량 영양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8대 3 시험과목 분야 영역 세부 영역 이 생애주기 영양학 일 임신기 수유기 영양일 임신기의 생리적 특성이 임신기의 영양 관리 3 임신부 영양 관련 문제 4 수유기의 생리적 특성 5 수유기 영양 관련 문제 2 영아기 유아기 학령 전기 영양일1 영아기의 생리적 특성 2 영아기의 영양 관리 3비유기의 영양 관리 4영아기 영양 관련 문제 5 유아기 학령 전기의 생리적 특성 영양 관리 6 유아기 학령 전기 영양관련 문제 3, 학년기. 청소년기 영양 1, 학년기의 생리적 특성. 영양관리 2, 학년기 영양관련 문제 3, 청소년기의 생리적 특성. 영양관리 4, 청소년기 영양관련 문제 4, 성인기, 노인기 영양 1, 2성인기의 생리적 특성. 영양관리, 성인기 영양관련 문제 3, 수노인기의 생리적 특성. 영양관리 4, 노인기 영양관련 문제 5, 운동과 영양일. 운동 시 에너지 대사. 영양관리 영양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 8대 4 시험과목 분야 영역 세부 영역 이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1 영양교육 1 영양교육과 사업의 요구도 진단 1 영양교육과 지역사회 사업의 요구도 진단과정 2 영양교육과 사업의 이론 및 활용 1 영양교육의 이론 및 활용 2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이론 및 활용 3 영양교육과 사업의 과정 1. 영양교육과 사업의 계획 및 실행 2. 영양교육과 사업의 평가 4. 영양교육의 방법 및 매체 활용 1. 영양교육의 방법이 영양교육의 매체 활용 5. 영양상담 1. 영양상담 6. 영양정책과 관련기구 1. 영양정책 2. 영양행정기구 역할 7. 영양교육과 사업의 실제 1. 영양교육 실행 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활용 이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실제 2. 식사요법 및 생리학 일 영양관리과정 1. 영양관리과정 젠CP의 개념 2. 영양판정과 영양검색 이 병원식과 영양지원 1. 식단계획과 식품교환표 2. 병원식 3. 영양지원 3. 위장관질환의 영양관리 1. 위장관의 기능과 소화흡수 2. 식도질환의 영양관리 3. 위질환의 영양관리 4. 장질환의 영양관리 영양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 8대 5